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겨루입니다. 오늘은 어쩌고저쩌고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편의점 디저트 2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작해볼게요. 빵빵 크림빵. 이름, 되게 정직한 이름이에요. 반팥 우유 생크림.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고요. 어, 그거야, 뭐. 특이한 점은 뭐 보이지는 않네요 뭐 앙통 아, 통팥 앙금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가공유 크림 우유가 뭐 들어있다고 하네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뭐 포장지에 대단할 걸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빵빵 크림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 이거 얼마지? 오나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얼마에 사왔지? CU의 아 찾았다. 이게 얼마냐면 2,500원이래요. 오 쎈데 그 옛날 크림빵 그거 한천원 하지 않나 올랐나 여튼 뭐 그거랑 비슷한 맛은 아니겠지만 좀 비교군이 그쪽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2,500원이면 파리바게트나 이런 빵집 가서 든든하고 맛있는 빵 하나 먹을 수 있는 가격이죠. 빵 갈라볼게요. 예쁘게 갈라니까 유튜버인데. 오아 커. 아, 아. 아니 안에가 꽤 들어있는데? 크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릴 때 먹던 그런 크림빵이랑은 좀 비교가 되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크림, 뭐 앙금, 뭐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괜찮은 건 생각보다 빵이 이런 거는 크게 부풀리려고 빵을 막 이만큼 넣어놓는 게 있거든요 막 진짜 그렇진 않다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봐 오! 오! 요즘에는 쓰는 그거 뭐야? 존맛 너구리? 아 존맛 탱글리 <웃음> 와 이거 존맛 너구리야 아 크림이 진짜 맛있다 이거 2,500원? 괜찮다 맛이 있으면 그 가격이 괜찮아진다니까? 이게 파암금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같이 먹으니까 진짜 환상인데? 와와와 와. 와. 기분이 막 좋아지네? 엄청 달다 야나 이거 나 편의점 리뷰하면서 맛있는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해야 돼? 맛있으면? 마시, 맛있네요 이거 한번 제가 피디님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 평가 좀 하고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갖고 맛있죠? 배시시하고 지금 웃음이 막 미소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에요 그 생크림, 파당근, 빵뭐 하나 이게 밸런스를 어그러트리는게 없어 딱딱 딱 적당한 만큼 들어있어 어디서 먹어본 맛이죠? 근데 이게 페의점이나 놀라운 거야 페의점인데 어디서 먹어본 맛이 난다는 게저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맛들이었어 서와 칼로리 는 맛의 전투력이다 이게 나 500칼로리인데 얘는 거의 뭐 저거 300나와도 되겠다 지금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0칼로리예요 이렇게 먹으면 사실 마이너스 칼로리일지도 몰라 이렇게 신나게 먹으면 배부르는 게 아쉽다 이거 더 먹고 싶으니까 이거 피디님 좀 드리고 제거꼭 남겨주세요 지금 들고 도망갔어요 다람쥐도 아니고 자 요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저기 괜찮았으니까 지금 갸우뚱 하셨어요 요거 기대된다고 하면서 자 요거는 사르르 치즈 수플레수플레 케이크이네요.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느낌 좋다. 수플레 케이크. 타투라 크림치즈가 23.56% 들어있다고 합니다. 타투라. 타투라? 크림치즈는 끼리가 짱인데. 왜 끼리 안 넣었지? 요거 가격은요, 제가 또 몰라요. 잠깐 기다리세요. CU 사르르 수플레 오, 요것도 신상이네요. 와, 신상. 와, 잘 건조왔다. 이거 3,600원이래요 와 잠깐 3,600원이면 애가 도시락 값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2,500원이었단 말이지 아까 그 크림빵이 1,100원 비싼 값을 할지 딱 봐도 배는 안 부르게 생겼죠 근데 솔직히 남자분들 디저트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야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디저트에서 가성비를 생각하면 안돼 이런 거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니까 일단 먹어보고 평가를 합시다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디저트는 뭐 만원, 막 2만원도 식으로 하잖아요 좋은거는 어... <웃음> 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솔직히 딱 봤을 때 비주얼이 계란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이 정도로 두껍고요 두껍지는 않은데 한번 꺼내볼게요 오! 질감은 되게 좋아 질감은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치즈 케이크 느낌이 딱 나죠? 이게 뭐 스플레? 케이크라는데 사실 뭐, 스폴레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튼 되게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달고 치즈맛이 음, 제가 치즈케이크 그나마 케이크 중에 치즈케이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 치즈맛이 꽤 농후하게 나요 꽤 진하게 나요 음그 찐득거리는 식감은 좀 덜해요 이런식으로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찢어집니다 찐득한 느낌보다는 안에 네, 단면이 렇게 되어있고요 내가 음, 네, 디저트에 조회가 깊지 않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디저트 평소에 엄청 좋아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이거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제 기준으로 게, 괜찮은데요?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계세요 막 끄덕끄덕끄덕끄덕 아리마게트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찌개 그 맛은 이 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그, 천원 얼마에 파는 거? 이거 3,600원인데? 3천... 이게 그 맛이랑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맛이랑 똑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치즈케이크로 이거 치즈케이크로 3,600원으로, 시동만 는거세개 넣고 3,600원인데, 왜그 맛이 나죠? 심지어 그게 더 맛있는데. 사르르, 치즈 스플레 사르르는 뭔데? 왜살르르야녹진 않는데? 대단히? 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살짝 돌리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살짝만 돌려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왔어요. 레인지에 한 10초, 15초 정도 돌렸고 따끈따끈해졌습니다. 야, 이거 돌려먹는 건가 본데? 느낌이 달라. 오! 훨씬 맛있다! 오늘 돌려먹으라고 안 돼있었는데, 멍청한 놈들? 멍청한... 들 멍청하신 님들 멍청하신 감님들 조금 모자라시 만착한 친구야 <웃음> 조금 모자라지만 <웃음> 오야 오, 이거 와아오 아, 정말 질감이 달라서 이게 진짜 좀 사르르 같다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오오오 오. 오, 훨씬 낫다 훨씬 그 반은 피디님 드릴게요. 훨씬 낫죠, 그죠? 아까 차가울 때는 진짜 그 빠리바리 그 그거 같았는데, 오 돌리니 훨씬 그 치즈 맛이짜 사르르 느껴지고 층도 느껴지고 좀 따뜻하니까 훨씬 먹기 좋은 것 같아. 그 이게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표 먹으라는 얘기가. 오 맛있다. 어 이거 괜찮네. 아이두 개는 그냥 먹었는데, 하여튼 뭐 친구를 청평을 또안할수 안 없죠. 청평을 해보자면 대표 먹어라. 대표먹어야되고 아 가격 가격 가격이 문제인데 솔직히 비싸다 솔직히 비싸 맛, 맛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 맛있어요 대표먹는걸 추천합니다 제가 10초 되었거든요 딱 그정도가 좋은것 같아요 딱 지금 10초도 거의 다 녹아낼정도로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시고 편의성은 뭐 대단히 편리하지만 뭐 대표먹어야 되는 디저트 오늘 리뷰 총평을 하자면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먹을 때는 좀 단순한 친구들 위주로 먹자 가격은좀 비쌌지만 지갑은 조금 피 눈물 났지만 위장은 행복한 그런 리뷰였습니다. 별점을 매기자면 크림 빵빵 크림빵은 별점 5점에 별점 4.5 드리겠습니다. 4.5 드리고 차를 시즈 수플레 안데피했을때 1점을 생각했으나 데피고 나서 그래도 얘도 3점은 받아야 가치가 있지 않나 3점을 드리겠습니다. 별점은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CU 디저트가 좀 뛰어나긴 하네요. CU 디저트가. 다음 영상에서도 뭐 새로운 신제품이나 뭐 재밌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사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한번 가져와서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결혼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텐션 올라간다. 아, 슈가 하이 오는 것 같아.